정이 가은 내겐 그대뿐이죠 마주 oh,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죠 할 아무 말 없어도 널 알아주는 건 어로지 그대뿐 오늘도 그대의 고꿈으로 yeah. 가고 있어 못 yeah, 놀려면 yeah, yeah. 반겨주고 마음 그대 yeah. 약처럼. o 네 에만반지고 마음 그대에게 용돌이 yeah. 치는 속에 사소한 행복을 나에게 줘서 되어있는 내두 손에 세상에 모든 미소를 예. 줘 줘서 가파른 길에 숨이 잘 때도 춤내 길이 든은더 함께 그건 당신이겠죠